안녕하세요 에이든 이에요 <웃음> 저번에 저의 서랍에 있던 그 문화상품권 그거 쓴 건지도 모르고 아주 좋다고 가져갔더라고요쌤통이도 아주 아 그래봤자 내가 내야 되는구나 아 어쨌든 오늘은 에이든의 역습 막냉에게 퀴즈를 내달라고 할, 할 거예요 매주나를 어떻게 괴롭힐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, 아주 괘심해서 제가 먼저 한번 가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어우 저거봐요 지금 뭐또뭐 뭐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망냉이 한테 한번 가볼게요 오! 어, <웃음> 아, <잠시만요>. 어, 뭐야? 뭐야? 아 뭐야 왜자 오늘은 에이의 역습 막내기를 괴롭혀라 자, 퀴즈 내세요 퀴즈요? 네, 그전에 저번에 줬던 그 문화상품권 쓴거니까 그거는 일단 나한테 주고 그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어? <웃음> 저 이러고 할래요 그래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빨리 퀴즈 좀 내세요 퀴즈? 네. 에이든의 역습이잖아요? 이번 그쵸. 주제가 그렇죠 역습이니까 역, 역을 역 이용해서 퀴즈를 내드릴게요 네 검은사막 오바일에는 엘리언 지역과 하든 지역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든 지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? 빛의 어... 가아 어, 그치 빛의 가오 빛의 가오를 만들어내는 아이템이 있어요 음, 그 있죠, 있죠. 아이템을 골라주시면 돼요 어.. 네 무슨 아이템인지 오케이 1번 광... 광흐의 성수 어, 광희? <웃음> 2번 빛의 성수... 빛의 성수 기업 3번 출구 빛의 성수 역업 3번 출구 3번 광희의 성수 중형 광희의 성수 중형 네 4번 광희의 성수 혈액형 광희의 성 혈액형이요? 에이드님 캐릭터는 뭐예요? 저는 5형이요. 막내는 뭔데요? 저는 2년. 끝! 끝.